로건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총괄 PD 김재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모험가 여러분들과 함께 벨리아 해안동굴위에서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카운트다운 외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은사막 스튜디오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모두 모험가님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곁에서 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매년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모험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면 검은사막을 사랑해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험가 분들을 위해서 올한 해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겨울 업데이트에서 저희가 이벤트로 알파카를 선보여 드렸었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간제라는 점에서 아마 많은 모험가 분들이 아쉬움을 얘기하시기도 했는데요. 알파카 이벤트가 종료되면 은 지금의 알파카는 사라지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만큼 더 업그레이드된 정식 알파카 콘텐츠를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해도 검은사막과 함께 해주신 모험가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는 힘내서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검은사막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모험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